반갑습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제 겪는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육아 시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맡겨서 잘 키워주시는데 이제 좀 갈등이 있는 모양에 이요 우리 뭐 집안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소태산 스승님의 관점으로 마음 공부를 풀이해 가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관점과 그 다음에 온생취 마음 공부인데 이제 다른 대목에서 보셨겠지만 온전한 취사하자 준말이죠 온생취 잠시 멈춰서 이제 깊이 생각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취사 선택하자 멈춰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런 이 프로세스 생각의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짧은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마음 작용의 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 정말 오래 전부터 부처님들께서 하셨던 마음공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어, 아이를 돌봐주시는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을 수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각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은혜에 대한 관점을 잊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어머니와 갈등을 하게 돼요 아이가 비만이라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손주가 달라는 대로 먹이세요 이것도 자주 보는 <웃음> 저희 집에도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뭐 비만까지는 아닌데 그 육아의 스타일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옛날 분들이랑 자 그럴 때 아무튼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사한 그 마음은 밑바닥에다 아주 크게 깔아놓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 퇴근해서 집에 문을 열기 전까지는 참뭐 아이를 봐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네,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깜빡하면 그 아이가 달라고 하는 대로 그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는 것을 보는 순간 이제 급하게 대응을 하느라고 뭐 소리를 친다거나 버릇없이 얘기를 한다거나 급한 마음으로 대응하면 여태까지 그 감사하단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표현이 안 되고 기분이 상한 표현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어머니가 마음이 또 상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 잊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는 우리 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육아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웃음> 어... 그 어떻게 해야 하면 이 표현을 잘 할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과 취사의 양쪽에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육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를 일단 그 어머니하고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비만인 경우에 아이 섭생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슨 전문가의 이야기나 그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 좋은가 좋지 않은 점 단점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육아 방식에 대한 타협을좀 하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이제 생각을 서로 이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인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 어머니하고 좋은 말로 분위기 좋을 때 표현을 잘 하셔서 요 육아 방식에 대한 타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어더 중요한 거는 어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99%고 요 육아 방식에 대한 타협이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요 좀 눈에 보이게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99% 대 1%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감사한 마음을 99% 가지시고 그 약간의 차이 육아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타협을 하시고 그 표현 방법까지도 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정말로 이해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을 바꿔서 보면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그 달라진 육아 방법에 적응을 못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들이 기본인 것 같고 그런데 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로 아이가 엄청나게 비만이라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어머니의 육아 방식을 내가 뭔가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한 그런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취사에 대한 거죠 취사에 대한 문제인데 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취한다는 얘기고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런 갈등을 조절,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하면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아이의 비만이 굉장히 그 무거운 상태다 그 심각한 상태다 그런다면 모시고 살고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한번 그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 참고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또 내가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너무 많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도 좀 들어주시고 육아 방법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시어머니와 육아의, 육아 갈등에 대한 말씀은 이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